아 이걸 맞는다고 잡았다. 이것도 잡았다. 죽당 해. 가요 빡야 좋아요 구독해야지 이런 거 봤으면. 아 안녕. 양보했다. 한 대만 더 맞고, 뺄거 뺍시다. 나머지는 카이팅 하게. 아니, 큐 찍고. 왜 그러세요, 진짜 게임. 게임 왜 그러세요. 너무 양심 없잖아, 인간적으로. 예? 네? 이게 너무 양심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안그래 형들? 저러는 거 너무 양심 없는 플레이 아니야? 이고이프하자마비 아, 안 죽어 을너 저거 안죽어요포 하지 만시한이게 아니, 게임, 왜 그러세요? 아니, 너무 견제만 하려고 하시네, 이분. 도벽도 아닌데. 왜 그러세요, 진짜. 우리, 평화 파밍, 예? 평화 파밍 몰라요? 갱은이 이겨. 근데 저렇게 하면 지지. 근거리든 원거리인데 아, 형! 아, 진짜 아깝다. 와 진짜 큐한 방, 씨 그냥 달달하게 넣었으면 잡았는데 그리고 방금 케넨 나 잡으면서 웃었어 이거 지금 딱 들었거든 케넨 웃음소리 딱 두고 봐 진짜 큐로 먹으려나 큐를 견제한댔어 아 진짜 극한의 견제 견제인데 근데 무빙도 어느 정도 쳐서 막들어가긴좀 그렇다 아저 평타 안 맞고 싶었는데. 어, 어, 아니, 아니, 나 카톡 울릴 울릴 수가 없는데, 나는 말이 안 되는데, 아이, 진짜 아니, 얘왜 6렙인데, 벌써 어, 아왜 그러지? 일부러 그러나? 어, 진짜 왜 그러지? 이걸 집을 안 간다고? 무빙으로 피하려고, 이걸? 아, 까비, 진짜 피하네요. 아, 궁만 오면 저거 잡는데. 아니, 이대로 파게 뚫수 없고. 아니, 일단, 밀수 없게 계속 현재 집못 가게 해야 되거든요? 이러면 집도 안, 안 밀지. 아, 이걸 만는다고 잡았다. 이것도 잡았다. 죽당 해. 떨어지면 제가 죽기 때문에 공 맞고. 아니 이거 또 저기서 학살이 나온다고? 아 말이 안 되는데. 탑에 갱이 세번 왔는데 다른 라인에서 학살를 준다라 굳이 이게 맞지 아니 인간적으로 다른 라인질 수가 없어 탑 이렇게 해주면 아니, 지는 게 이상한 거야 인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야 이거 카소스 궁이랑 같이 들어오니까 <웃음> 피가 왜 이러죠 이거 이거 지나갈 수 있나요? 아니 Q를 맞을 각은 없어요 <웃음> 대충 이런 거 감으로 기억해서 하는 거거든요. 말하는 거. 어안 돼. 잘못 떨어지면은. N 씨공. N 씨공 말이 안 되네. 표안 돼요. 맞으면 안 돼요. 나이스. 다이가 잡혔죠. 일단 풀었고. 아, 오바지. 아니 견제, 너무 견제만 신경쓴거 아닌가요 저거 지금? 야 이게 뭔 게임이냐 이거 그렇지 그렇지 이겨야지 탑은 갱을 세번을 받고도 이기는데 형저 타고 패시브 활용해야지 이렇게 해도 반반이라고 아좀 서운한데 게임 어, 아, 좀 서운한데 게임이 진짜 아 이번엔 탄, 탈리아야? 아니 탈리아 아니 이게 보 뭐해 왜 아니 이걸 왜 할라 그래 에피가 없는데 케넨 오잖아 케넨 내가 800원이라서 일단은 죽으면 안돼요 나 그러니까 쟤를 잡더라도 내가 죽으면 안 돼. 아, 이게 맞는. 동생. 맞을 걸 그랬나? 응. 음. 아니, 궁 있으면 어쩌려고. 궁 있으면 어쩌려고. 난 탑은 끝났어요. 질거 같냐 게임 이렇게도. 아 진짜 너무 질거같아어 o 게 a 진짜 이거는 내가 캐리할때만 가는 약간 금단의 템트이거든 이거 하면 딜도 태, 탱도 망하는 순간 한번 죽으면 바로 딜도 탱도안 돼요 지금 딱뉴틸까지 올려서 지금 딱 전성기 만드는 거거든 요 일부러 템으로 아무리 잘해도 질것 같아서 어거지로라도 지금 승패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거 먹고 용까지 챙깁시다 어차피 캐는 텔 없으니까 무빙, 무빙, 최대한 무빙 피하기만 하면 자, 나이스 피한번더 피해야 돼. 나이스 잘했다. <목소리> 올라가보자. 한태온다텀쪽 좋은데, 가요 빡이야. 누가 채팅을 쳐? 누가 감히 이 게임에 채팅을 쳐? 파서스가 혼자 게임하고 있던 거 아니야? 아, 난 내가 아무리 봐도 파서스가 혼자 게임하고 있던 거 같은데, 이 정도면 캐리 인정? 이거 팔고 불클 그래, 그래, 가면 이제 풀감 막 미쳐 날뛰거든요. 30%라서 이게 잘 컸을 때 진짜 혼자 잘, 잘 컸을 때 만약에 상대 에 내가 뭔가 물고 늘어졌을 때 잡을 애들 이 있다 싶으면 좀 가끔씩 가는 거거든요. 풀감 하나 하나 다 같이 다 같이 안달인 깐 아! 간다~~ GG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